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낙연에 이어서 한동훈 관련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동훈이 이낙연에 비해서 살짝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낙연 한동훈 관련주에는 유니드 여기서부터 토비스까지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15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기 대선 후보 보시면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이제 그 차기 대선 후보 1위였죠.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어, 어, 어떻게 될지 아, 지금 안개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한동은은 어, 착실하게 입지를 좀 다져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어, 2위에 기록되고 있고 오세훈이 3위, 홍준표가 4위 정도 수준이, 수준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은의 피로, 프로필을 보시면 이제 73년생 입니다 고향은 강원도 춘천 이지만 서울에서 이제 거의 학업을 다 마쳤죠 그리고 청주 한씨 입니다 현대 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콜롬비아 로스쿨 27기 37기 사법원 관련 중 관련돼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특징을 보시면 시총이 천억 원대 수준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부분이 다 이제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죠. 어, 그리고 이 한동훈 주 평균 PBR을 보시면 1.53배입니다. 이낙연 관련주가 1.0배 때 거래되고 있는 반면에, 어, 얘가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관련주는. 그리고 썸에이지 부터 이 가격대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니드가 대장주죠. 현재 1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이제 만원선 바로 밑에 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원 대고 유니드에서 분할을 하면서 이제 신규 신설이 됐죠. MDF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파스부터 노을 KCC, KCC 여기 이제 만원이 안 되는 종목들이고. 어, 이 중에, 이제, 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부방이 3배, 현대코퍼레이션 3배, 지주사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의 지주사고, PBR 0.42, 지주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부방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이, 순익이 증가하면서, 629원, 주당 629원을 1, 2, 4분기, 잠정 이익으로 3배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 극동류화 6배, 어, 뭐, 요런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부채, 이 PBR이 어, 일배가 안 되는 종목 보시면, 이제 태양이 또 극동이 어, 요런 종목들, 어, 일배가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부채를 보시면, 부채는 이제 썸에이지 30%대, 어, 디지캡, 캡이 어, 31%대, 현대코퍼 29 어, 30%대 있는 종목들, 어, 부채 비율이 좀 낮은 쪽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은 대부분 다 이렇게 천억이 안 되는 시총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또 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급등하지만 또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실적이 좀안 찍히는 놈들 보면 이제 사망환간 금비 쪽은 어, 적자 상태인 기업입니다. 아 그리고 이 종목들의 차트와 어, 관련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에이지 서울대법대 관련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바다권에 있는 썸에이지 태양이 청주 한시 관련해서 태양금속이 어, 우선주가 이제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죠. 어, 얘도 1700원대에서 어, 상승을 못하고 이제 꺾이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부방이 얘는 밥솥 관련된 주고 어, 한동은 관련해서 사회이사가 항동원 관련주죠.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한번 거래량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한 번씩 이렇게 실릴 때는 상당히 이제 치고 빠지는 전법을 써야 되는 부방입니다. 극동이 에드바이오테. 같은, 이 춘천시에 있는 에드 바이오텍입니다. 디지캡. 어, 종친 관련해서 한번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한번 신, 고가를 쓴디율에요 저항선 나인 때였죠. 여기 4,700원대에서 어, 반등을 한 디지캡. 노을이. 서울대 콜롬비아 동문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는 노을. 얘도 지금 만원선에 한번 이 전에 있던 고점 부분에서 갔다가 좀 밀렸었습니다 오파스 얘도 이렇게 두달 만에 지금 5천원대에서두배를 올렸죠 5천원대에서만2천원대까지 상승한 뒤로 지금 이제 안 꺾이고 횡보중에 있는 오파스넷 유니드 bt 플러스 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상승해서 이 만원선만 넘어주면 어 신규상장주이기 때문에 이 좌측편에 매물벽이 없는 어 유니드 비티 현대코퍼레이션 어 얘는 현대고등학교 관련주가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입니다 오리콤 어 얘도 한번 이렇게 크게 시세를 한번 내줬었죠 지금 6천원에서 1 8천원 대까지 한번 상승했었던 오리콤입니다 핑거 어, 얘도 이제 계속 이제 추세는 이게 상승세로 어, 올라오고 있는 핑거 삼화안간 금비 나주 아이비 어, 천주 한씨 서울대 법대 관련주입니다 얘도 어 지금 63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어, 급등을 시켰었던 나우아이비